저혈당, 치매, 뇌경색증, 간경화증 흉막삼출병력자가 교통사고로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였다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 2014-6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경 교통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였습니다. 며칠 뒤 망인은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 사망의 종료는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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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. 위 법리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저혈당, 치매, 뇌경색증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수 없었던 망인은 2016년 11월 3일 폐혈성 쇼크 진단 아래 심각한 장기 손상이 있는 상태로 담낭 절제술 등 수술 치료를 받은 이래 지병이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, 의식저하 등의 증세를 2개월 동안 반복하여 겪다가 증세 악화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뇌 CT 촬영을 통해 외상성 경막하 혈종이라는 새로운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망 전까지 무의 진단에 따른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전과 같이 폐혈증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증세 악화에 대한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진단서에도 사망 원인이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적시된 점 모든 사정을 두루 살피면 망인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고 이 사건 사고가 질병의 악화 등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제외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으로 보험이 상당합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